자, 이 글에서 글쓰니의 마음을 서술해보자면 음? 응? 응! 동딩이너 수업시간에 왜 자고 있는 거야? 언능 이 일어나지 못해! <웃음>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크롭이란 석방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지쳐서 말이죠 저는 이제 사슬을 풀고 자유롭게 있을 겁니다 마치 단대기에서 부한 나비처럼 말이죠 이녀석이 <웃음> 음? 지금 뭘 하는 거야? 어? 정신 차리고 집중이나 해! 어휴. 이 아래 아래 썩어 가 아... 이 혼란의 신이 소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내오겠지? 아... 글쎄요 나름 조용하게 말했지만 제 존재감이 너무 큰 탓에 틀리고 말았군요 <웃음> 야... 댕댕이 오늘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냐 이상해 눈매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거 같은데 그, 그러게 오늘 왜 그러냐 징징이 정신 좀 차려 <목소리>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바이러스를 봐주십시오 아니 도대체 저게 뭔가? 잉 박사 최근 이상한 말투와 퍼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해 그들의 피를 채취해 조사를 해본 결과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끼리 이름을 지어본 결과 음, 중이병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따르면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오그라드는 말투와 흐리멍텅하지만 신념이 강한 눈빛으로 바뀌는 걸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현상까지 잠깐! 중이병 바이러스라 그런 이름도 괜찮겠지 아하지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말이야! 감히 인간 따위가 고개한 김씨 가문 38대 손인 나김덕준 박사에게 너들 정면으로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있다니 칼이 꽤나 분은 여성이로구나! 이 오오... 젠장! 박사님도 감염되었어! 우리 도감염되기 전에 다들 도망쳐!!! 아 이런 젠장 이러다간 전세계 사람들이 중2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리겠어 어서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필요해 역시 그 녀석이 숙주인가? 일단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겠어 가족들까지 감염돼버려는 정말 큰일이잖아 아, 아 여보! 요루루! 미아야? 어? 괜찮아? 응 무슨 소리예요, 여보? 아, 다행이다. 우리 가족들은 아직 무사하구나. 빨리 와서 진지 드세요, 아버지. 그래, 그래, 그래. 아, 오늘따라 리아가 예의가 바르네. 자, 얘들아. 밥 맛있게 먹으렴. 무슨 소리는? <웃음> 설마? 이 스프는 마치 가련한 영혼들의 피를 끓여서 만든 스프 같군요 이름 붙이자면 가련한 영혼들의 만찬은 어떨지요 니녀석, <웃음> <웃음> <웃음> 네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드신 이 스프에 그런 천박한 이름을 가져다 붙이다니 실망인걸? 너희 그 아쉬운 장면 센스와 함께 네 몸에 목을 잘라주면 자, 얘들아. 수잘데기 없는 잡담만 그만하고 오늘도 이 몸에 피와 땀으로 만든 이 붉은 스프를다 같이 음미해볼까요? <목소리> 어머니, 아까 배달시킨 거다 봤습니다. 마이 <목소리> 썬, 불필요한 정보는 조용히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젠장 우리 가족들도 감염되었어! 어, 여보, 얘들아, 내가 그 숙지를 꼭 찾아서 백신을 만들어 올게. 기다려!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박서로스, 내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하네 이러다가는 전 세계가 오글거리는 멘트를 치게 될 거야. 어? 젠장 내 왼손에 흑염염이 미쳐 날뛰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버리고 할 거야 제발 진정해 제발이야 으아 거리 마저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이 세계에서 망을 무찌르고 공주와 혼인을 약속했었는데. 응. 아쉽지만 좋은 추억 정도로 남겨둬야겠고 행복해라, 에필리아. 오. 젠장, 이제는 이 길거리마저도 안전하지 않아. 다들 감염되어 버렸다고? 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그녀석을 찾아야 돼. <웃음> <웃음> 오늘도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왕따의 정교 꼴등 못생기고 할줄 아는 것도 없던데가이 세계에서 마음을 붙지고 세상을 구한 돈의 습급 미남인 나를 보고 오니까 그분이 너무 좋다고 <웃음> 그럼 오늘도 집에 가서 나의 집에서 애니를 봐볼까? <웃음> 찾았다 이마 쥐는대 어? 어?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하하 <웃음> 이..몸..이 뭐, 몸의 육신에 뭐벌일이라도이 녀석 마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눈은 원래의 주늑대 눈앞 역시 이 녀석이 이바이러스에숙주였어 이봐 주늑대 아저씨랑 잠깐 어디 좀 가야겠어 <웃음> 아무리 이 몸의 미모가 아프로디테도 질주하는 미모이긴 하지만 저는 남자한테는 <웃음> 관심이 없는걸요? 애쫘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에이, 아, 알겠어요 갑시다 갑시다 <놀람> 에이, 감히 이 몸을 속박하다니 현대 과학기술도 꽤나 하는군요 드래곤의 아들이자 인간의 어머니를 가진 반인반용 육신을 가진 더 드래곤 쥐립대님을 속박하다니 인간들도 꽤나 하는군 크 <놀람> <놀람> 조용히 있어 땡자 <웃음> 냉... 이걸로 니 피를 뽑아서 어으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육신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다. 감인가 <웃음> 아, <웃음> <아싸. 에이, 감사합니다. 웃음> 으으가이몸으영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왔어 이성이다이제이걸이중이병바이러이를 없앨 수 있을 것 이거, 이족들아 기다려 내가 거게거이아 이거, 아거 이거, 저기 아거이 일단 이백이으로 우리 가족들부터 치료해야겠어 여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오늘도 피곤했을 테니 특별히 오늘은 이 몸을 위해 만찬을 준비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어요. 어, 뭘 하는 거야? 아, 으으 어, 으, 으, 으, 으, 머리야 어, 좋아. 눈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이건 백신의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여보, 정신이 들어? 어이, 어, 여보, 아주 끔찍한 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리아는 어디 있지? 그... 리아야! 리아야! 쌩쌩! 어? 뭐래 오셨군요, 나 아버지. 오늘 밤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겠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몸이 왕이 될 지어다! 이 완전 바이러스에 온 몸이 전염됐구만! 어? 어? 어? 어? 어? 빠 어? 이런 시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배고프지? 아밥 줘요 밥! 리아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자 이제 요루루만 남았어! 어? 그래하군요 감히 이 몸의 성 퍼펙트 다이아몬드 캐슬에 함부로 발휘들이다니 아무리 저와 피가 이어진 혈육이라도 용서할 수없어요 뭐라는 거야 정신차려 요루루! <놀람> 시드니! 아주 끔찍한 놈 바이러스에 걸렸었었어! 아! 됐어! 이 백신이라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안녕하십니까, 익년유수의 김진수 기자입니다. 며칠 전, 중2병 바이러스가 서울에 장골하여 큰 피해를 입을 뻔했지만, 익년맨 박스가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휴, 다행이야. 백신을 금방 만들어서 그러게요 여보+ 여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빠 최고! 아빠 진짜 짱이다 뉴스 도 나오고 돌아간다 으으으말이나으으으 음. <웃음> <그러게 말이라네.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아빠 <또> 말투가?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